정부가 2 0일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의용군으로 참여한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최근 유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에 사실 여부를 확인 중 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어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현재까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4명으로 파악된다. 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받은 첩보는 복수에 한국 국민이 사망했다는 내용이며 사망자의 이름을 포함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는 일단 정부가 파악한 무단 입국자 4명과 직접 또는 그들의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며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외교부는 사망 첩보를 입수하기 전에도 이들과 꾸준히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 전대위도 최근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4명 외에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무단 입국자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 돈바스 지역 등에서 대규모 교전이 있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여겨졌던 서보르비오 리비오에서도 최근 첫 민간인 사망자가 나오는 등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무단 입국자들이 최대한 단시 일에 출국하도록 가족 등을 통해 강하게 설득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의 교전 격화 등으로 신변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바 우크라이나의 무단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은 조속히 출국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린다. 고촉구 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의용군으로 참가한 한국인이 사망했다는 적보를 입수하고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2일 정부는 최근 유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다는 적보를 입수하였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에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고전했다. 외교부는 정부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4명으로 파악된다. 고 밝혀 이들 중 사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사망자의 수, 발생 시기, 사망원인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데미안막으로 우크라이나 국제여단 대변인은 KBS와 인터뷰에서 의용군으로 한국인이 있다며 정확한 숫자를 말해줄 수는 없다. 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의용군 중에 숨진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 고말하기됐다 지난 17일 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있는 한국인 유튜버 모지리는 국제의용군을 만났다며 이근 전 해군대위의 팀원 중인 한국인 한 명이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이 부상자에 대해 회복기간인 2주가 지나면 다시 전투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밝혀 한국 정부가 첩보를 통해 파악한 사망자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의 교정격화 등으로 신변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바 우크라이나의 무단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은 조속히 출국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린다 고촉구했다.